안녕하십니까 5월 24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3대지수는 기술주와 금융주들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상승마감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세가 상당히 유입된 모습이네요. 그동안 중국 봉쇄로 인해 애플 주가가 한동안 낙보이 컸으나 베트남, 인도로 생산시설 이전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소식이 애플 주가를 끌어올린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JP모건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도 지수를 지지하는 데 한몫했네요. 유가는 휴가 시즌을 맞이하는 미국의 단기 수요 증가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증시 낙폭이 컸었기에 저가 매수 메리트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금리 인상, 중후 봉세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네요. 하지만 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랜만에 투심이 작을 만다면 훈풍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는 말 그대로 기술 기반 펀더멘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가 매세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수 없지만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제도형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더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70% 매도 30%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81% 매도 19% 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1% 매도 79% 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보다는 관련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와 12,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03달러와 114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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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ope for you in today. Good bye.